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신현 1 2 위치에 있는 블랑드 가사라는 고급 전원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현 1리 같은 경우에는 신현리 중에서도 조용한 전원 마을이 입지에 있는 어,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한적한 곳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현장입니다. 어, 여기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현역까지 약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가 소요가 되고요. 앞쪽에 위치한 강명초등학교까지는 차량으로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진입로가 어느정도 언덕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자차는 필수로 이제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13억에 어, 지금 대지는 136평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약 7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지금 도시가스도 들어오고요 상하수도 인입되고 우폐수도 직관이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어, 분양가가 분양가인 만큼 아무래도 내부 자재나 어, 옵션들도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빨리 전화 주시고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블랑드카사에 지금 주차장부터 보고 계시고요 벙커 형태로 나와가지고 안쪽으로는 지금 주차 두 대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배치가 가능하십니다 쪽으로는 오버헤드 도 설치가 될 거고요 좌측으로는 지금 대문도 설치가 될 예정인데 아직은 시공이 안 됐습니다 이쪽으로 대문이 설치가 되면은 이쪽으로 바로 걸어서 입구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계단 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낮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나이에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또는 애기들도 좀 올라오실 때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마당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 지금 보시는 곳이 앞마당인데 석재 타일로 대부분이 깔려 있는 모습이고요이 우측으로는 잔디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 마당도 면적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쪽에 뭐 작은 풀장이나 아니면 트램플린 같은 거 사용해서 어린 자녀분들 놀이터로 꾸며 주시는 것도 좋고 작은 텃밭을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전원마을이다보니까 반대편에 이쁜 전원주택들이 많이 보이는 곳인데요. 이쪽으로는 수전도 설치가 되어있고 앞에 석재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으로 조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관은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테라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에서 창을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워닝만 설치하시게 되면 은 나중에 외부 공간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나와 있고요. 전실모습부터 보고 계시고요 좌측으로는 신발장 4칸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 도장 마감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벤치가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신으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거실과 주방 일체형의 구조로 나와있는데요 거실부터 보시면 은 지금 바닥은 모두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바닥에 줄눈, 시공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거실 창으로 크게 보이는 전망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위쪽으로는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조명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뒤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거실 면적이 굉장히 와이드한 폭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쪽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탁을 한 10인용 식탁까지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석재 테라스로 만약에 나가시게 되면은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주방에도 바로 한 대가 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에는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높은 공간인데요. 굉장히 와이드한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죠. 상판은 모두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싱크볼은 이렇게 앞뒤로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터 제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높으실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식기 세척기, 그리고 벙파 오븐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룸을, 쇼케이스를 룸을쇼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쁜 접시나 아니면 은 와인병 같은 거 놔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후드 같은 경우에는 다운드래프트 형식으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은 프리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탁실과 이렇게 손빨래 하실 수 있도록 상부장, 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배치하시면 딱 맞을만큼 사이즈를 정해 놓으셨는데요 옆쪽으로 이렇게 빨래 바구니도 넣을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와이드한 상판 앞쪽으로는 원목에 작은 바 테이블을 설치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의자를 놓으시고 약간 술 한잔 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상판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도 수납공간이 나와서 이 반대쪽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1층에도 방이 나오는데요. 바닥은 모두 원목마루로 꾸며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과 방에서 보이는 조망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보이시는 침대 헤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1층 방에 작은 뒤쪽으로 시스템장이 있는 드레스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 욕실에는 1층에 방이 있다 보니 샤워 공간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유리나 아니면 부스 그리고 상부장이 설치가 안된 관계로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에도 모두 줄눈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청소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도기들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단 밑에는 작은 공간이, 수납공간이 나오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2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곳은 2층의 미니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이쁜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작은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이제 침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무시거나 하실 때 잠깐 답답하시다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잠깐 바람을 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티테이블만 하나 놔두시면 휴식 공간으로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층마다 단열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이쪽 공간이 안방입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공간인데요. 안방에서 보이는 조망도 굉장히 트여있는 좋은 조망이 나오고요. 대형 침대를 배치하셔도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이고 여기 뒤쪽으로는 화장대 공간인데 제법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곳 시스템장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를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긴 코트나 이런게 많으시다면 높낮이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방 욕실이구요 좌측은 건식으로 그리고 우측은 습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옷장이나 아니면 가운 같은 거 수건,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 타일로 마감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 형태로 마감이 될 건데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고급 도기들과 욕쪽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2층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1층의 방 사이즈를 그대로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2층에서는 조망이 한층 더 좋아진 느낌이네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1층에 있는 드레스룸보다 약간 더 넓어진 모습이고요 안쪽으로는 욕실도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안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은 다락 공간인데요 다락 공간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나와있고 안쪽으로는 생활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다락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이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인데요. 면적도 굉장히 넓고 창호도 잘 나와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벽 쪽에는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하늘 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감성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욕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위치한 욕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욕실이고요. 3층에서 방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3층 옥상 테라스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조망은 정말 좋은데요. 조용한 전원 마을이 모두 내려다보이는 아주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쪽 옥상 테라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